t i m come to make them come to you oh, really 하 쏘하. 안녕하세요. 소하입니다. 아... 오늘은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. 음 오늘은 스터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좀 무기력해 가지고 집에 있었어요. 아...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양양이는 또왜 이렇게 지질까 양양아 아마 택배가 왔을 거예요 그만해 제가조심히 가세요 양양아. 어머 웬일이야 택배가 와서 지진 줄 알았는데 수리하는 기사님 오셔가지고 인기척 때문에 짖은 거였어요. 양양이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저렇게 짓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당황스러웠네. 그 오늘은 살짝 무기력해가지고 그리고 또막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. MBTI 했는데 그 ISFJ가 나왔잖아요? 그 성격을 막 찾아서 봤는데 완전 저인 거예요.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친구도 여럿이서 만나는 것보다 둘이서 만나는 거 좋아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막 생각해보고 100번 친절하다가 101번째 완전 칼같이 손절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저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이런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. 활동하는 거에 이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누굴 만나거나 막 활동하는 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사람 같아요. 물론 친한 사람들 빼고 지인들을 만날 시에는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무기력에 생각이 엄청 많아지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결론은 다시 막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원래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카메라부터 켜고 카메라에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저의 무기력을 탈피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웃음도 나네요. 그러면 이제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. 무기력아 멈춰! I found somebody, I say you don't cross my mind And she doesn't know that your favorite place is still mine One, two, three, four I wanna give it to you, boy But there's a voice in my head that keeps Telling me not to let you see Secrets hidden inside me I wanna say it to you, girl But the words in my head, they... 많잔. 이제 스터디 카페를 가가 지고 과제를 좀 빡세게 해야 돼요. 중간고사 대체 과제여가 지고 아, 어렵기도 어려운데 좀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번 열심히 짧은 시간이더라도 가서 집중해서 하려고요. 지금 저는 도착해서 과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스 토니 카페 오니까 짧은 시간이어도 집중력이 생길 것 같아요. 저 혼자 있는 공간인데도 말을 크게 못하겠어요 소화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은 오전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해요. 그래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요. 제가 그 샐러드 같은 거 먹고 싶어서 약간 푸짐한 샐러드를 먹고 싶어서 샐러드 먹고 오려고요. 제가 무기력 왔던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어떤 고민이냐면 크라우드 펀딩 하라면 혼자 해서 낼 수가 있, 있거든요 혼자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서든 문제는 퀄리티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. 디자인을 다 떠나서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리고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은 해놓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되긴 하는데 그 실행에 옮기는 게 혼자서 하기엔 퀄리티가 너무 낮아져요. 뭐 당연히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퀄리티가 낮은 대로 사실은 그냥 올릴 수있 또 그렇게 올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고 참고할 만한 것들은 다들 퀄리티가 너무 이렇게 그 상품성 자체가 있는 것들이어서 저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상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펀딩을 해나갈 텐데 이 상품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 텐데 제가 모노모노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떡 메모지 이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크라우드 펀딩 올라온 것들을 봤을 때는 어? 나 이거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직접 부딪혀 보니까 제 역량과 저의 인프라로는 혼자서 할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 위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은 들여서 계속 하는데 정말 시간만 계속 쓰고 있는 느낌? 시간을 비용이라고 봤을 때 그냥 비용만 계속 내고 있고 아웃풋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뭐 정말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더라고요 너무 고민은 되는데 뭔가 하려고 막 해보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진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감행해야 하나? 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크라우드 펀딩 할때 동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한두 명이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거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은 건 아닌데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 제가 그것들을 해나갈 만한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진인 것 같아요 지금 화장이 반쪽은 되고 반쪽은 안 했거든요 뭐 티는 안 나지만 <웃음> 그래서 맞아 화종을... 화종? 화정? 그래서 마저 마저 화장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입술도 발라야 돼. 왔쨰. Make them come to make them come to you. I know they never really thought about it. I know I gotta make a mind about it. Gotta make them come to me. 지금 시간은 6시가 다돼 갑니다. 제가 집에 도착한 게 12시 반이인데 지금까지 한 숨도 안 쉬고 막할 <웃음> 일이 급하게 생겨서 막 달려왔고 오늘 좀 급하게 해야지 다른 날에 지장이 안 되는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급하게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는데 오후에 그 급한 일 때문에 못해서 밥 먹고 양양이 산책하고 편집을 하다가 잠이 들 예정입니다. <웃음> 사실 제 일상이 너무 뭐가 없죠. 나이가 30이 되니까 <웃음> 그냥 뭐 바쁘게 사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고 아뭐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되게 그러려니 하게 되고 <웃음> 모르겠어요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맥주 한잔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<웃음> 쩔어가지고 어, 밥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양양이 산책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멘트는 여기서 끝나지만 bgm과 함께하는 저의 일상 마무리 를 보실 수 있습니다. <웃음> 끝까지 봐 주세요. <웃음> 거의 미친 듯. <웃음>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 바이. a lifeline and look i like life and i like mine so i gave you most of my time i invest i m trying to buy time i work way too hard to give you that price